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할 거야 지금 나를 봐달골 됐잖아 원샷 탈 때까지 팔로차팔로차 차. 한잔 생각나는다 오랜만에 PC게임도 좀 할까? 어때요? 오늘 그냥 게임규로 해가지고 아예 형 이번 이거 세븐나이츠 하고 다른 게임은 하면 안 되나? 상관없죠? 어차피 지금 나는 내가 이거를 뭐 앞광고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가 롤하는 걸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 롤, 롤 하시는 분 없나요 시청자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저좀 알려주세요 같이 아 어, 제가 아직은 사람들과 하길만한 실력이 아니라 컴퓨터와 하는 플레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이 캐릭터들끼리 싸우는 거고. 요탑 같은 거를 부, 부시는 거예요 이렇게 탑을 부시 예배그들이 공격을 할 거거든요 이따 보면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귀엽죠 얘네 봐봐요 얘네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막 싸워서 결국에 여기 있는 거 마지막 요 녀석을 부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라인들이 다 여기가 탑이고 미드고 그리고 바텀 그리고 이런 애들이 여기 정글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하더군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치면 공격을 해요. 보했는데 오케이 잡겠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제 근가 이거 어차피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라 옷이라서 자집 갔다 옵시다 음. 오, 잠깐만, 나 저기 들어왔으면 안 되네. 안 돼. 아우, 늦다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, 여러분? 가자!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어? 오케이. l o i r 로와 o 로와 가렌. 가렌 r o i r e l 일로와 가랜. 죽었다나. 어? 잠깐만! 고개! 아. 죽었어. 안 죽.. 뭐예요? 는네 보전이었다니까 얘기했잖아요. 제가 아직 초보라서.. 초보라서 여러분 잘 못해요. 어? 잠깐만 저거 왜 샀지? 아이씨, 나 신발...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모데카이저라는 건데요. 우물 안 나가면 되돌리기 된다고요? 그게 뭐죠? 아, 잡아볼까요? 조심하만요 오케이. 어, 나 저기 가... 어, 잠깐만, 에이 저로 가야겠다 저기가 재밌어 보인다 여기가 재밌어 보여 근데 다들 어디가 있지? 아, 또 어디 간지 암? 와, 이거 뛰어오는 건 뭐지, 기술? 어, 나 죽겠는데? 중석을 더 올리자 오케이 간다 간다 내가 왔다 어, 엄청 빠르졌어 아, 우리 편들이 엄청 잘하는 애들이네 일로와 나 어딨어? 자,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 끝났어요. 금방 끝나죠. 친구 요청 또 이렇게 많이 왔어. 자 이렇게 스타도 할까요 간만에? 간만에 스타 한 판? 자 오랜만에 스타다. 오랜만에 스타. 요즘에 잘안 하거든요 스타를. 어어다아 요즘에 스타 를 많이 안 해서 1대1은못할것 같고. 어 우리 3족3족은 해? 삼저그 노잼인데 제가 겜규를 많이 안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별로 안좋아하시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또 어떤 분들은 게임하는거를 좀 보고싶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대로 아 정필규 요즘 혜성이형은 아마 요즘에는 스타 안하시는걸로 알고있어요 이게 제가 컴퓨터가 이게 원래 쓰는 컴퓨터가 아니라서 여기있나보네 막히면 안되는데 큰 났는데? 뭐야? 아씨 졌는데요 여러분? 졌는데요? 아 졌는데요? 아 어, 이거 마우스 센터를 안봐 애들이 다그렇 싸먹어줘야지 오랜만에 켠 김에 네, 하나 깨고염 <목소리를>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는 좀 아시죠? 확실히 여러분 다 저처럼 나이 많지 않으십니까? 그만, 저거 너무 많은데? 이 틈에 두 마리도 한명 끝내기. 하, 아, 또못 이길 것 같은데? 못 이긴 게 있는 각인데? 큰일 났네. 돈을 좀 집어야겠어 일단은 아... 잘못이었어 오씨 했는데, 클렀는데, 아, 아 졌는데? 아, 오랜만에 잘안 되네. 아또 저구야. 아... 이긴다 진짜로. 이번 판저 진짜 진심으로 합니다 여러분, 진짜 한다 진짜로. 진짜로 여기저기 어디든 매버 들리는 내 이름 최고라고 말 안해도 최고는 사실은 famous 나를 보며 서둘러 카메라부터 키는 ladies 정작 내 앞으로는 놓지도 못하고 멀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haters 점점 늘어나는 follow 돈이 생길수록 늘어나는 problem 은 없어 그저 불어나는 잔고 돈이 생길수록 입술은 많아져 더 늘어날 거 알아 그래서 난너 원하지 더알지만 그래서 집착은 내 내게 안 권하지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에게 는 평생 절하지 않아 당연하지 나란 놈의 존재가 거대하게 커가매 투태다 투태 가볍게 이겼다 적이는데 끝. 끝났죠? 여러분 끝났습니다, 여러분. 버그네요. 뭐야, 레오 가어어 어, 뭐야, 너 오버 왜안 찍었어? 아... 이거 지면 안 됩니다, 진짜로. 팬들과의 약속이에요. 팬들에게 더 이상 는 지지 않는다고 약속했어. 네, 스포 지겠습니다 근데 좀 날라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어차피. 비켜! 어? 끝났는데? 시시하게 얘기했데 이러면 아좀 뭔가 멋있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팬들과 약속했다고 아, 어이 이 친구 해볼 생각인데? 까지난이 근성이 마음에 들었어 아 이거는 좀 아쉬워요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노잼으로 이겼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실 수가 있어서 아니 저거만 나와 규또죠?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아니 그러면 네가 종족을 선택을 하면 되잖아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재미가 없습니다. 랜덤을 좀 해서 뭐가 나올지 두근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필요해요. A few moments later. 좀 재밌게 기해야 되는데 아자이 정도로 한번 하겠습니다. 오늘은 왠지 또 해도 적응만 나올 것 같아서 홍루이젤 먹을까요? 알았어, 오케이 홍루이젤 먹자. 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어, 이제 지인분이 전화 연결이 오셨는데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하고 싶다고 합니다. 한번 받아보시죠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우리 뷰티비 시청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아 지금 뭐야? 진짜 라이브야? 네네, 라이브입니다. 그렇구나. 그러니까 너 이렇게 존댓말 하는구나? 네네. <웃음> 뷰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동방신기의 최강정민입니다. 아, 최강정민씨. 우리 또 예전에 <웃음> 한번 규티비 나오셔서 레전드 하나 쓰고 네. 가셨잖아요 제가 레전드가 아니라 시철이형 나온 게 레전드 아닌가요? 아닙니다 저는 우리 창민 씨가 나온 게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창민 씨뭐 길게 할건 없고 그냥 짧게 인사 한번 드리고 이제 인사드리죠 제가 가볍게 외부에서 술 한잔하고 들어가다가 규현이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규티비 라이브 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이좀 위험할 수 있으니 우리...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진짜 안 취했어요 아, 예, 알겠고요 이 정도로... 선생님! 아무튼 저 진짜 안 취했고 아이, 더 제가 말 많이 하면 네. 정말 취한 사람처럼 몰아가실 것 같으니 전 이만 <웃음>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네 아우 정답이에요 GTV <웃음> 예. 시청자 여러분 유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알았어 또 연락할게 네 이따 연락할게 네. 네. 텐션이 굉장히 높죠 술을 먹고 그래 사람이 말이야. 어? 술을.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해가 많이 가진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울음표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못본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돈내산이에요 내돈내산 대만에 그 맛이 났으면 좋겠어 일단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협사해 보입니다 음, 햄치즈인데요 어차피 뭐 이거는 내돈내산이니까 좋은 얘기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. 솔직히 100% 똑같은 것 같진 않아요. 아니 내가 그 맛을 지금 잊어버린 건가? 나 맛있어. 약간 뭐가 부족한 것 같은데? 그래도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. 아 이게 만약에 앞광고였으면 10점 만점에 10, 15점을 드렸을 텐데. <웃음> 공부 좀 하라고 해주세요. 공부 좀 해! 너뭐 해줄까요? 퇴근해!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? 이거 너무 오래 일했어. 아 그런 건가? 막 삼교대? 돈좀 아껴... 돈좀 아껴 써라. 어? 술좀 그만 마셔라. 좀 자라 자. 허리 좀 펴라 허리 좀. 과제 좀 해라. 밥좀 좀 먹어라. 응? 운동 좀 해라 좀. 그만 어 허리를 누워 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 좀 해. <웃음> 나한테 한 얘기 같은데 다내 얘기인데 어떡하지? <웃음> 여러분, 제가 예전에 누가 얘기해서 약간 아이디어 얻은 게 있는데, 컨텐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. 하나는, 8시간 동안 캠 켜놓고 조용히 있어. 타자를 치거나 잠이 잘 오는 그런 소리가 나오게. 그리고 8시간째, 야, 일어나! 뭐 이런 거 소리 지르는 거예요. 8시간짜리 알람, 알람 컨텐츠. 나는 그 8시간 동안 조용히 그냥 나, 나뭐 게임하고 하고 있고. 두 번째는, 24시간이 모자라 컨텐츠인데. 방에다가 카메라를 몇대 설치해놓고 하루종일 방구석에서 24시간 있는 거예요. 이딱 24시간짜리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<웃음> 자고 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괜찮죠? 쉬는 날 하루 딱 잡아가지고 어노 편집으로 트림도 하고 뭐 전화통화도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진짜 가겠습니다. 네잘 자요 여러분 안녕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사라질 겁니다. 뾰로롱으로 사라질 거예요. 뾰로롱 내 나이 박년 22세 내게 남은 건풍육뿐이구나술 마셔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아 이런 집이 또 막걸리 맛있게 파는데 별로 어, 맛있겠다 벌써. <웃음> 아 근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. 문제는 점점 취해가 가지고 이게 뭐 이게... <웃음> 그러니까 취하고 이게 아니라 취했겠지만요 그냥 기분이 좋아.